타임라인에서 전체적인 이제 세부 편집을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 면 지금 뒤에 배경지를 놓고 촬영을 하긴 했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화면에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쭉 당겨서 클로즈업 하는 느낌으로 잡아 당겨서 어, 머리 부분에 여유를 한요 정도만 주고요 어, 지금 테이블도 약간 수평이 안 맞았거든요. 수평을 좀 맞춰 줘야지 보는 사람이 좀 불안한 느낌이 없으니까 일단 영상의 수평과 크기 조절을 조금 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 크기 조절을 왜 처음부터 해 주느냐 면요 음, 지금 가 편집을 통해서 하나의 클립을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은 이제 클립을 또 쪼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면도날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자르기 도구라고. 얘를 톡 잘라버리면 같은 영상이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효과를 주고 또 여기다 어떤 효과를 주는 거를 서로 각각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 공통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한번에 그냥 처리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잡아당기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 세부 편지 막 자르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늘려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런 효과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면 효과 컨트롤 이라는 이 탭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클립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동작,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요. 위치,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 조정, 확대 축소 같은 거겠죠. 그리고 기울기, 뭐 이런 기준점, 그 다음에 뭐 화면이 깜빡깜빡 거린다면 필터 제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투명도를 준다고 해서 실제로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라 영상은, 어, 원래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백의 개념이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 투명도를 주면 검게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 뭐,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걸 잡아 늘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 조정. 비율 조정도 여기 보시면, 예, 균일 비율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냥 비율 조절이 있는데 어, 균일 비율이라고 하는 걸 꺼버리면 가로 세로를 각각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로가 지금 늘어났죠 예 마치 옛날 중국 영화 같네요 그리고 폭 비율 조절하면 이렇게 또 늘어나 버립니다 근데 이걸 체크를 해 버리면 한꺼번에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머리 위쪽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늘릴 거예요 근 여기도 지금 보면 좀 쓸데없이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위에는 갑깝하고요 위치를 이용을 해서 요게 가로, 세로에 음, 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예, 상하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요걸 조절할 건데, 어,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조절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컨트롤 l Z, 언두 라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l Z 누르시면 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세로를 이 정도까지 내릴 거고요 그럼 위에 검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또 보이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끄나. 알림센터를 끄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표시 안한뭘 표시 안 하는데 계속 나와요. 방해 금지 모드를 어, 했는 것 같은데 계속 뭐가 나오네요. 방해 금지 모드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그냥 꺼야 되나요? 네, 인터넷을 그냥 꺼버릴게요. 아무런 얘기 안 나오게. 자, 껐어요. 뭐 아무 소리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음이 부분 네이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타나고요 선택이 혹시 풀려버리면 이거 없어집니다 여기 클릭한다고 해서 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더블 클릭하면 나오니까 또 그것도 알아주시면 될 거고 자 클릭하시고 자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근데 기울어진 게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도 조절을 할 거예요 회전 이런 식으로 조절 좌우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출 거예요자 수평처럼 보이죠 수평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안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좀더 크게 확대를 해서 요만큼 응, 화면에 꽉 차게 테이블이 화면에 꽉 차게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요이 부분 이정도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평도 맞고 머리 위에 공간도 적당히 있죠 자한요 정도로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카메라가 고정이긴 하지만 여기 아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머리가 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네, 훑어보아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요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을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조명을 썼어요. 조명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토샵에서 우리가 레벨이나 이런 효과를 주듯이 여기다가 음,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그런 효과들은 뭐 나중에도 설명을 한번 더 하겠지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쭉쭉 이렇게 보면 여기 효과라고 있거든요. 효과 숨겨져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 보이게 될 건데요. 효과가 영어로는 이펙트예요. 포토샵의 필터 같은 건데 이 효과에 보면 비디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이펙트. 이 안에 보면 뭐 포토샵에서 뭐 레벨 조정이나 색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들을 자르기 시작하면 일일이 그걸 또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다 세팅을 해놔야지 나중에 작업이 번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균일하기는 하거든요. 막 색깔이 이랬다저랬다 튀는 것도 아니고요. 균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밝기 보정 정도를 주고 싶어요. 자 밝기 보정은 뭐 포토샵으로 치면 레벨 정도라고 될수 있는데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영문 원래 사용하던 사람이라서 한글에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요. 자 색상 교정에 들어가 버리면 명도 및 대비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명도 및 대비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이게 선택 안된 상태 이게 선택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여기 톡 던지면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 FX가 떴죠 이펙트가 적용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시 효과 컨트롤 패널에 오시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적용한 명도 및 대비가 보여요 그럼 여기 명도하고 대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면 명도 및 대비가 조절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그냥 극명하게 들어가 버린 너무 좀별론인것 같아요 지우고 싶습니다 딴거 쓰고 싶어요 지울 때는 선택하시고요 딜리트키 누르면 없어지고 여기도 예, 아까 초록색이었는데 없어졌죠 예, 그거 없어집니다 자이 안에서 뭘 한번 써볼까 쭉 보고 있는데요 어... 채널, 어, 조정. 조정의 레벨을 쓸게요. 이게 포토샵의 레벨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자,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톡 던져주고요. 적용,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적용된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옵션들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이거 조정, 저도 다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적용하는 거에 보면, 여기 이름 바로 옆에, 요런 조절창이 있는 필터들이 있어요. 이펙트들이 있거든요. 이걸 탁 클릭을 하시면 마치 포토샵에서 조절하듯이 좀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하고 지금 여기는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음 어두운 부분은 한이 정도? 그리고 한이 정도? 해서 좀 대비를 주고 저 왔다 갔다 이 정도 해서 조금 밝게 네, 조정을 하고 싶어요. 좀 밝게. 확인 하시면 좀 밝기가 바뀐 거 보이시죠? 조금 더 밝게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조절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 더블 클릭. 아니, 그냥 클릭해서 자, 조금 더 밝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밝게. 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하면 돼요. 화면은 좀 작지만. 자, 아이고, 너무 밝네요. 자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응. 조금만 더 대비를 줄까요? 이 응. 정도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좀더 깔끔해졌네요. 영상이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 저는 명암을 약간 보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이 정도 적용하니까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걸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해봤는데 처음에 해본 건 뭐였어요? 예, 영상 자체에 어, 비율을 조절해서 좀 크게 그죠? 잡아 당겼고 그다음에 어, 각도를 조절을 해서 이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걸 좀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좌우 상하 위치 조절을 통해서 화면상에 어, 딱 세팅이 제대로 되게끔 보이게끔 한번 잡아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통 과정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 것들을 어디서 처리를 했다? 예,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서 기본적으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예, 여러가지 위치에 관한 어떤 회전값, 크기,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촬영된 소스가 뭐 불기가 불다든지 뭐 아니면 어둡다든지 밝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조정, 그죠 효과 탭에서 비디오 효과 들어가시고 그 비디오 효과 안에서도 조정, 어드저스트라는 포토샵에 그 어드저스트가 있거든요. 그게 모여 있어요. 거기에 레벨을 다시 들어가서 적용은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앤드래그로 여기 던져 넣으시고 여기에 해당 클립에 적용된 이펙트가 보이면, 자, 요런 것들이 보인다 그랬죠. 예, 요걸 눌러서 눈으로 보면서 조정을 해서 예, 몇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을 하실 때요, 어, 한 장면만 보시면 안 돼요.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훑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괜찮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상 세이브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런 별 표시가 떠있으면요. 세이브 아직 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한 번씩 세이브를 해주면 컴퓨터가 날아가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컨트롤 S 계속하는 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어 뭐 보정, 간단한 보정 같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